<목소리로> 이거 두개다 섞어요? 근데 좀 모양이 달라 이게 섞어져 가까이에서 딱고가까이에 두고 봐 으음 다두다 석가라고 데 석가 음. 석가라고 이게 아닌.. 이건 석가 아닌 것 같아 이건 것 같아 아닌가? 아니 이게 석... 석... 아, 이것도 석가다 라거아 석가 종류가 하나도 세개야 음, 저거 특이하네 이석가어 석가 석가 석가 그렇게 된거서.. 좀부어진것 같다 석가 한번 먹어볼까? 여기 말랑말랑해 엄설했다는데 말랑말랑해 걔는 딱딱하지? 어, 이건 많이 인은거 아네 어 이거 이 걸어졌어 근데 만져보니까 말랑해 이거 말, 잘 된거 같아 일단 요거 하나 킵해놓을까? 봐. 여기 석가거든. 어. 석가. 석가랑 구워봐. 이게 절주가 좋지 뭐. 여기 6 소개는 되게 좀 물른 느낌이던데 어 아, 손으로 넣어가지고 쪼개는데 가집만좀 내가지고 쪼개 버려야겠다 아, 네 그렇게 편거 같아 이선한데또 껍질을 잘랐더라 아깝더라 뭐. 좀 조심해라 우. 아. 나. 무슨 양으니개시 이금다익은 건가? 은은 <웃음> 어? 거니까 지금은 까은익은 거니까 지금은 지까후지에서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 지금은 은은 지금은 지금은 은 지금은 지은 근데, 근데는 약간 배처럼 약간 그런 색깔인데, 이거 포석포석한 색깔인데, 물도 많이 나오 달아? 아니, 전혀 단 음. 맛있어. 찝으면 씹을수라 어... 어떡해 찍고있어? 응 음. 맛있네 생각보다 맛있는데 응? 음? 생각보다 맛이 없어 음. 어. 음. 덜익은나 완전 잘 닿는데 이거 덜 익은 거 같아 여기에 쫙 쪼개져야되는데 안 쪼개진 거 보니까 혹시 가서 심을까? 내한명 가져와서. 아, 좀덜 익은 것 같아. 이렇게 다 따를 리가 없거든. 저기. 음. 예. 음. 엄청 달고 시원하다고 그랬는데. 달, 달, 달지도 않고 그냥 푸석푸석해. 속았나? 씨. 예. 음. 백화점에서 샀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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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트는 좀 신선한 걸하는보네 그래서 야시장에서 하는 게 추천한대 아 심지가 있는데 심지 뽑으면 뽑힌대 풍숙 때문에 이 심지가 뽑힌대 요게 어. 요거 엄청 나무 같아 어풍 때문에 심지가 뽑힌데뭘 찾아 보고나 먹을 거 같아 이거 버리자 응. 사과 대추. 음. 왜 이거 충전기에 충전 되게 있어? 전원 눌러. 전원이 꺼져 있어? 응. 빼버리면 응. 어. 음. 그냥 시가 자동으로 꺼지는 거야? 오 음. 이것은 봐봐 소리가 사과 소리? 봐봐 올 씨가 저까지 내려갔네 바 소리처럼 이건이가 이건, 지금까지 처음 먹어본 과일의 느낌이야 이거 한입 먹어보자 물이 많네 이거는 음 맛있네 약간 사과 같으면서 개추 음, 맛이 있네 개추 같으면서 껍질이 엄청 얇고 음. 아삭아삭하고 물이 진짜 많네 맛있네 음. 음 그래서 그게 별로 없었구나 지금 편의점 갔다 올까? 늦었어요 편좀점 이수하시곤 하는데 음, 생맥주? 대만 생맥주 아, 근데 자기, 요, 요거 음, 먹어. 음 맛있네. 맛있네. 음, 먹어. 맛있네. 어맛있 맛있네. 맛있 맛있네. 맛있네. 맛있네. 맛있네. 맛있어 맛있네. 맛있네. 맛있네. 맛있네. 맛있네. 맛 뭐 냄새가 근데 하, 막걸리 냄새 같이 그런 냄새 난다. 음. 백주 냄새가. 음. 아, 물 냄새. 이게 맛있다고? 냄새부터 어. 거품이 많네 냄새가 달라 그리고 거품이 좀 뭐라 되나 살진 느낌이 있어 거품이 탱글탱글하니 음. 오. 맛있어? <웃음> 자, 자기가 좋아할 것 같아 백지 먹어보면 알아. 자기가 좋아할 것 같아 맥주 짠짠 음, 야 이거 꼬고 방 사라지는데? 아 이거 약간 향이 있는 맥주네 음 약간 그 스코틀랜드에서 먹었던 맥주 있지? 에일리 맥주처럼 약간 좀 살짝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내가먹내맛 그거 있대. 여기 까발란 맥주 있대. 음. 까발란, 그 뭐냐, 섞인 거, 우리 음. 그 뭐라 그러지? 아, 근데 폭탄주처럼 어, 그런 식으로 위스키 맥, 맥주가 있대. 우리 옛날에 음. 그. 스코틀랜드 가서 먹었잖아. 어, 위스키 있는데 위스키 맥주 네. 있었잖아. 그런 오. 것처럼 위스키, 위스키 맥주 있는데 찾기 힘들다고. 편집하면. 그래. How much? 고개 흔들어버리는데 How much? How much? How um, okay. much? 아, 구람스로 해보나? 1 4 8 아, 오케이 okay. 30? 어, oh, 나나나나2 no, no. 3일. 아, 아, 아, 3일 있어야 된다고요? 3일 레일러? No, no, no, no, no. 3일 있어야 된다, 고 아직에. 음, 간단하구나. 시거 이거. 식품이 3층에 있네. 여기 말랑말랑해. 엄선했다는데 말랑말랑해. 걔는 딱딱하지. 어, 이건 많이 익은 거네 어, 이거 이거 코졌어 근데 만져보니까 말랑해. 봐봐 여기 석가거든 어. 석가 이거 석랑구아봐구아바랑 보아바. 어. 이거랑 이거 아, 뭐야? 벤카 배? 어. 이거 석가지 네. 석가랑 이거 멜론이고 저것선 그거 사파야 되나 이거랑 이거랑 사파? 그냥? 자기 나구워봐도안먹어봤거든어어어 요거하고 요거하고 한... 아니거오 꾹꾹 들어봐 요거하고 요거하고 아 근데 석가가 왜 사람들이 뭘 먹으라고 줄 알겠어 이 익은 건 진짜 부드럽네 우리가 그 먹었던 석과는 석과가 아니네. 생긴 거랑 진짜 다르게 너무 다네 음. 이과육 느낌이 너무 부드럽다. 음... 와. 그래서 꼭 먹으라 했구나. 소화가 입을 먹네. 되게 맛있네 석과. 양식으로 <목소리도> 먹나 보네 그거는. 이소세지는 뭐라더라 중국 소세지 느낌 그치? 냄새. 향료 향료 응. 많이, 많이 나고. 어고랑주 응. 부르는 맛이야. 진짜? 어. 음. 나 아까 이 이거 한장 찍어 그니까 좀 싸내야 돼? 순간적으로 이걸뭐는이친 먹으면 친구는 이친구이안 나. 는이친가는에도 입에 이는이도맛이안 나. 는있게느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게확올이온다올수온 있으니까 근데 맛은 되게 깔끔한데 한쪽에 부드럽고 맛있다 구는이친 그러니까. 진짜 이감이 좋은데. 나 나는 원래 그거, 파파야 음. 호박같은, 그 익은 호박같은 느낌이 좋은데 이건 진짜 부드럽다. 맛있다.